백배소를 내면 거북이를 방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백배소는 뭐 거북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농장주인 <웃음> <롬간디인> 보안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웃음> 알 까세요 정확하게 5시에 시작을 한다거든요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네요 난 <웃음> 아, <조초랑 같이> 어, <웃음> <웃음> 저기 거북이 어? 어? 가시야 바구니 받았네? 응 바구니를 줍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 방생하러 갑니다, 여러분. 거북이 방생하러 가요. 어떻게 방생하는지 알고 지금 막 몰려든다.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거북이를 받고 있습니다. 방생하기 위한 기다림. 오, 오 올라. 니 이름은 아, 좀... 올라다 올라. 이름 뭐고, 아미고가. 아미 어, 어머, 어떡해. 올라, 어. 올라야, 아미고야. 어. 가자. 가무기 오세요. 오, 어, 정말 찼죠 어, 만지면 안 된대요, 여기. 여기 껍데기가 말랑말랑하대야지. 올라, 잘 가라. 아미고, 니도 잘 가고. 자, 이제 거북이를 보냅니다. 올라, 잘 가. 오케이. 맞지? 올라, 잘 가. 올라. 아미고, 잘 가. 눈 올라. 올라, 눈 떴네. 네. 올라야, 잘 가라. 오, 아미고, 가, 일어나라. 가라. 아미고, 일어나. 잘 간다. <목소리도> 어, 올라, 잘 가라. 올라, 니잘 네 간다. 올라, 잘 간다, 올라. 내네 새끼, 올라.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아, 오케이, 이제 봐, 이번에 가겠다. 이번에 가겠다. 가겠다. 아, 씨.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간다, 이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와,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 어, 있다 갔다. 어, 이제 이만 오, 일본에 일본에 오, 일본에. 일본에 어 데뷔 아, 아미 출발한다 아미고 아미고 출발 고고안녕이 네 새끼 주말에 보냈 s e n d 가슴 미치죠 지금네요. 이게 부모의 마음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진짜 귀엽다. 아아도 됐는데. 거의 모두 거의 다의 거의 많이 모셨어. 아이고 <웃음> 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야아야아야아야 아이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안녕 안녕 고니다 아우 들어가세요 지금 남편이랑 고니씨가 갑자기 축구하는 거 보고 축구 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지금 같이 축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장난 아니었다. 폭물이나 여러분. 배하고 푸고여긴 좋네요. 뷰이쁘 저희 나가는 데까지 태워주신대요. 나도 들었다고 간다. 너무 나 잡아줘. 아, 감사합니다. 가시야.